보살리 창경몽도하겠습니다 장겁진은 수리리마리수수리수리사 개경개 무상심심미묘 법에 참한 검난조 악은 문견 특수지 원예열의 진실에 개 법장진언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문수보살 리 창경 노양사설법 개몽은 재불해 신념은 수차교상은 성리방은 재불연전신 지신기명래 평등세계용종중지존왕불 지신기명래 공적세계 대신불 지신기명래 무해세계승선불 지신기명래 상이세계환이장만이보적불 지신기명래 당내지세보현불 지신기명래 불가사의불탈정엄승엄익타국토 대지문수사리보살 지신기명래 보리심시 보사 생처생보살 가고, 대지문수사리보살 지신기명네. 신신시 보사 생처생선지식가고, 대지문수사리보살 지신기명네. 제지시 보사 생처생바람일가고, 대지문수사리보살 지신기명네. 대원시 보사 생처생묘행가고, 대지문수사리보살 지신기명네. 대비시 보사 생처생사석가고, 대지문수사리보살 지신기명네. 별의 간차 15사 생처 생반야 바람일 가고, 돼지 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대승 15사 생처 생반편 상교 가고, 돼지 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교화중생 15사 생처 생불 가고, 돼지 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지혜방편 15사 생처 생무생 법인 가고, 돼지 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수행의체법 15사 행처 행가연 미래의 체열에 가고, 돼지 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이번 야바람이 위보 반편 성교 위보 대지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단바람이 위우 모시 바람이 양모 대지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임바람이 위장원 그 금바람이 양 육자 대지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삼바람이 양탁인 선지시 위교수사 대지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이체 보리분 위반요 이체 선보 위공 속 대지문수 사리 보살 지신기 명래 일체 보살, 위영제, 보리심, 위가,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열의 수행, 위가, 겁, 재제 위가정,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재 위가적, 대어, 위가고,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건발대성 위소가업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법수강정일생속의 보살 위양대자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성치보리위능청가족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일일열의소일체찬실내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얼미진중견일체제불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이중명성선양체체승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무랑공덕해불가득공진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무상중공구공양삼세불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범부급성인공덕시수의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재불성장과건천전법륜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시안일반자괜창구조세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소집재공덕해양시중생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구경보살행 채무상보리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원미래 세존 속성보리도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보장엄시방일 체제 불찰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재멸중생번심의진실이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재장부의 여유일 처공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원리생 사마연합 불착수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수준제세가 무살보살도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지밀래세가 구수보연행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동행지배처 사목용동등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야구선지신칭근상불리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창견인체불공연지미래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수호제법법찬탄보살행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수제생사중구문진공동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이를 미진중겸부사일찰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얼일찰중겸부사일불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이를 세계식견 i 불에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얼어름중구일체묘음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이를 묘음중구족체성음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점삼세제벌청선탐험년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일체미래갑시릉작일념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삼세일체갑시일염제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일념중실견삼세제어의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허미진중추삼세정찰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실경비래불성토적법륜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실력변유행대실력법문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자력보일제행경공동반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공덕역 청정지혜령부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삼매반편력 체력보리력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청정선업력재멸번 내력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험절무찰의도찰중생의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분별제앞의공진지의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청정재행의 만족재원의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삼세제애의소탄해양도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세불대행건일실구족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비로자나 청정체보신능형등어공 대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심이 청정무 등등 신통부의 미증류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선운 주변 시방계수구나도 재공생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무랑공덕 창험신 건설묘보재금품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세상 방광 심심이 보일세간 자기대지문수사이 보살지신기명래 보살묘지신 주생재설리 비어 대지 중생 종종익 대지문수사이 보살지신기명래 대사 사변제 개사 구변법 문자 계에 타지어 불피한 대지문수사이 보살지신기명래 건강 성계 천비천발 대교왕 대지문수사이 보살지신기명래 평등 매매 세상 감응 대교왕 대지문수사이 보살지신기명래 신가 창선 차원법을 보일시 며비 리아지불리 사보와 도금시 대지문수사리 보살지신기 명래 성혜능이자 금의불제사 일종불병화 대지문수사리 보살지신기 명래 기행강대 기업무변 출생일체 보사공덕불식 대지문수 사리보살지 신기명래 상인우란 재불지모 뭐 상해보랑보살지 사교어선 치일체증생 대지문수 사리보살지 신기명래 시방이체재불열대 장설법시 실방미간 백공상강내조기신 종종상입 대지문수 사리보살지 신기명래 종종신용종존설법하시바 개혁현축사 혹현별도유의 중생 대지문수 사리보살지 신기명래 이레자비천차고시정모의어비탄생진자급생타지능원유토눈자유칠복의수복이상시옥이상내지문수사리보살지신기명래 이레자비 천차구시 청강료지원목장 참병근성 정생금량감면바신시우기상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이레자비 천차구시 계생남은 마생기린 우세믹타 저생육원 육아상현 시우기상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천전이신 지체천인박는 사이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원강현천영무란준생파란이심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광만재물 재물 준세 무량군의 대지문수 사례 보살지 신기명례. 소조주처 수의 시방 상유도란 수축이 전 대지문수 사례 보살지 신기명례. 소행지로 구정 무량 보통장검 장흥 연번 유재 복장 종종 진보자연 이출 대지문수 사례 보살지 신기명례. 문수대보살 부살대비연 변신 위도강옥노체옥적소화총이어 치락 대지문수 사례 보살지 신기명례. 공장빈궁인세용위를병 급한기환자, 수멍이, 구각, 영인반이시녀머니 치연대지, 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양발신심의 위살바람인, 통령만모사 거조오정산, 파오종검명 견제재, 순발대지, 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천하대상 최초수계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행자안불보연신 종사응수 금강계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다라니해상 산장건전법사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열애설법지시관찰중심사문법이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지혜보공채형불이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관찰사태 특범 2년 진화밀로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이체중 유의무독 이체중여 유의무수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법중왕 사중사 성중성 위추의 상자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보살 중사수 조사 중체너 육사 중분의 위추 상자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신기명래 천윤천성륜서의중대왕의채유 상자 대지문수 사리보살 능래 설의 성공적 가문도 괴난 사이아 차도랑 여지주 문수보살 영연중 하신영연 문수전 이심계수 김영래 문수사리바른경 문과의까 뜻이 정정 더러운데 재멸하고 시방산체 부처님께 공영에 배하합니다 불모사 원력으로 부처님들 다 배웠고 단난열에 계신 대사 세계 티끌 예경하며 작은 티끌 속에서도 모든 부처 배웠는데 보살대중 둘러에서 벗게 티끌 고아갔고 러모한 음성으로 부처님을 한량없는 공덕 받아 칭찬해도 다할 날이 있으니까 불모사 행원으로 가장 좋은 공양거리 시방산체 부처님께 지성으로 공양하며 요하는각 꽃다발과 가지가지 음악들과 여러 가지의 장암구로 부처님께 두루 공략 당신 지친 지심으로 여러 나쁜 행을 지어 본가의 배악한 업을 참여하여 제말하고 모든 동생 짓는 목과 여러 섬문연각들과 불고사리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따라 기뻐하며 심왕사세 부처님도 처음 정하 이루거든 내가 모두 권창하여 큰먼 눈을 굴려지다 엘반나를 하시적인 합천공연 권장하에 미진갑을 계시면서 중생고 하여지다 내가 지은 모든 것도 중생들께 해양하되 보살행을 탁고 탁한 무상보리 이루소서 과거은지 부처님은 지성으로 공양하고 오는 세상 시방세정보은정확 이루시어 시방세계 모든 것토두루널리 정하고 열액의서안진도랑보살들이 충만하며 시방세계 중생들의 모든 문에 소멸하고 진실하다 깊이하라 편안하게 있어지다 내가 보살행을 닦아 숙면통을 정취하고 모든 장에 재멸하여 남김없이 다해지고 생사본 내억감하고나아 멀리 여의어서 호궁 중에 해가 뜨듯 물아무는 연꽃같이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모든 중생 교화하고 나쁜 세상 고통 끊어 보살행을 구족하며 비로소간따르지만 보살도를 안 버리고 오는 세상 끝나도록 보살행을 갖추다가 함께 수행하는 이는 한 곳에 늘 모이어서 문과 앱배착 하나 이보두등등하게 되며 선진식을 만나고서 보현행을 보여주면 이 보살이 계신데서 친근하여 안단하고 부처님을 양상 뵙고 보살대중 둘러앉아 오는 세월 끝나도록 공경공양하여지다 모든 부부수화하고 보살행은 잔탄하며 미래가 배향상탑고 보현대를 완성하며 생산 중에 있더라도 고진공덕 구족하고 모든 지혜의 방편으로 섬메하도 할탈라며 나나 티글 가운데서 부사의 세계 보고 나나 세계 가운데서 부사의 붙여 보며 이와 같이 시방의 세일체 세계 바라보고 나나 세계 바다에서 모든 부처 바라보며 말 한마디 가운데도 온갖 음성 다가지고 나나 음성 가운데는 가장 좋은 음성 구조 기고 깊은 지혜의 많은 음성 들어가서 시방 산채 부처님을 참전 몸는 굴리시네 오는 세상 모든 것을 한 찰나로 뭉쳐놓고 새세상의 모든 것도 한 생각을 만들어서 그한 생각 가운데 삼삼세월에 답배어내해탄이나 모든 관계 두루 면말하여 알고. 작은 티끌 삼계 속에 삼수 구덕정정하며 모른 시방 티끌 속에 국토 정거그 같고 오는 세상 부천님들성불하고 법륜 굴려 모른 부사 담아치고 열반음을 모두 보며 신통으로 다니면서 대승의 너부문과 자비임 세계도 고수임은공덕만조 공덕임 청정하며 지임은걸림없고 섬멸한 판편의 보리도에 이르는 힘 착한 함이청정하의번외 망상 없애는 힘마음 파괴하는 힘과 불행의 힘으로써 부처세계 자하고 중생바다 제도하며 바다를 분별하고 지혜 바다 다오래 세 바다 청정하고 사업마다 만족하여 부처바다 모두 배겉 바다에 다니면서 모른 선체 부처인가 한량하는 그원력은 해가 모두 구족하여 보현행성 선불하면 부처님의 상하을 대보현이라 이래 만인 해상군도 해양하여 자보사가 같아지라 뭔가일까 듯이 청정 모른 세계 자하고 등자가 이루어서 보현보살 같아지라. 문수사리 보살님이 보현행과 같은 대신 내가 진착한 뿌리 해암도 구하갖고 세세상의 모든 열에칭찬하는 해양이 그 나로 성근 해양의 보현행을 이루어리 보현행을 엄정하고 문수보살원을 마종 미래세가 다 돌아 보살행을 닦고리 문수사리 발음경 거룩하고 희유하신 환희장 만이 보적불 대지 문수사리 보살님. 불기 2500년 년 음력 월 일에 거주하는 생입니다. 지혜와 변제가 으뜸이신 대지 문수 보살님. 미래제가 다하도록 대지 문수 보살님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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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오늘 경전 읽고 다란히 하고 염불하는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청정하고 맑은 무량광명 놓아주시어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장만이, 보적불, 대지, 문수, 보살림, 다업생으로 지어온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의 사중죄 소멸해 주시길 발란합니다 각종 시험 준비 잘하여 좋은 성적으로 시험 합격하길 발란합니다 좋은 인연의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배우자 만나길 발란합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5개와 13개를 잘 지키고 팔 정도 측명연부라는 착한 사람 되길 발언합니다. 세세 생생 날정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팔 정도 측명연부 수행하고 선근과 복덕을 두루 쌓아서 기어이 윤회를 벗어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가 날수 있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너무 많이 장 많이 보적불대지문수사리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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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보, 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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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보, 살문 수보, 살문 수보, 살문 수보, 살문 수보, 살문 수보, 살문 수보, 살문 수보, 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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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보, 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문수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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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가 음질 허공가량 풍각의무능진설불공덕과 심기명정래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과한자제보사행신반야바라밀다시조교농개공도일체고의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색색즉시공공즉시색수상행시엿보여시사리자시제법봉사불생불멸불고부증부증불감시고공증무세무수상행시무한이비설신이 모색 성향 n g y 부왕 n g 지 e 의 h 계 무무명명 무무명지 내지 t g 사 i 무 a 사 i m 고 Is 도 h e 영 무득이 무소득 보리 살타 반야바라밀다 고신무가의 무가이고 우유공포월리 정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가욕따라 삼야삼보리 오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우상주 심우등등주능제일최고진실불라 보살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월 아제아제 아제 바라 아승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